예, 엥스톤입니다. 어, 나중에 휴 이제 강남대학교 이제 게시판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식으로 미리 이제 모니터 게시판용 레이아웃을 만듭니다. 이렇게 저희가 아까 레이아웃 2로 만들어 놨거든요. 이제 살롱관 꺼만 이렇게 해서 뭐 일단 그리고 아까 3월 게시판을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3월 학사 일정을 받아놨습니다. 그리고 이걸 확인을 해서 이미지 를 넣고요. 그럼 여기에 이렇게 3월 게시판이 뜨고요. 오른쪽에는 이제 문자로 이뭐 이런 식으로 강남대학교 3월 학사 일정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띄어서 다시 확인을 해보면, 글자 사이즈가 네,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, 제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잘렸네 글자를 좀 줄여야 겠네요 하여튼 뭐 글자 크기나 이런 걸좀 줄여서, 줄여서 뭐 이렇게 레이아웃을 좀 짜시면 이제 나머지 뭐 복사하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자는 뭐 사이즈를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